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시다고요 미국 주식 가격의 상승과 하락 양쪽 모든 방향에서 수익 기회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잘 찾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옵션으로 어떻게 주가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옵션을 통해 적은 자금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의 상승과 하락 양쪽 모두에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옵션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투자 경험이 아직 많지 않고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장기 투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옵션은 좀더 투자 경험을 쌓고 접근해야 할 상품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옵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야겠죠?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옵션은 옵션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식이나 ETF를, 정해진 수량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 전까지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주식을 사고 말지 저런 복잡해 보이는 옵션을 못하러 거래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옵션은 주식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식 가격의 변화로부터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은 파생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즉 옵션은 주식과 같은 기초 자산의 가치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옵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콜 옵션이고 다른 하나는 풋 옵션입니다. 콜 옵션 매수자는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콜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식 가격의 상승에 베팅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풋 옵션 매수자는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풋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식 가격의 하락에 베팅한 것을 의미합니다. 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콜옵션을 매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가격의 하락을 풋옵션을 매도할 경우 주식가격의 상승에 베팅한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옵션 계약은 기초자산의 100주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옵션의 승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콜옵션을 매수하였을 때 상황을 가정해보죠. abc 주식이 주당 5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투자자 a는 abc 주식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a는 앞으로 1개월 동안 abc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자 a는 abc 주식을 살수 있지만 만약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싶지 않다면 대안으로 abc 주식 콜 옵션을 살수 있습니다 투자자 a가 콜 옵션을 매수할 경우 abc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abc 주식 가격의 미래 움직임에 베팅할수 있습니다 투자자 a는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 b로부터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이 콜옵션을 매수한 투자자 a는 만기일이라고 부르는 정해진 날짜까지 행사 가격이라고 부르는 정해진 가격으로 abc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행사가는 50달러이고 만기일이 1개월 후라고 가정해보죠 투자자 A는 만기일 전에 ABC 주식이 50달러 위로 상승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50달러에 ABC 주식을 살수 있는 콜옵션이 가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식 가격의 변화에 따라 콜옵션을 매수한 투자자 A의 손익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A는 ABC 주식을 50달러에 살수 있는 콜옵션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자 B에게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다른 말로 옵션 계약의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BC 콜 옵션 프리미엄이 2달러라고 해보죠. 옵션 1 계약의 크기는 기초 자산의 100주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2달러 곱하기 100주에서 2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콜 옵션을 판매한 투자자 b 는 200달러를 수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b 는 만약 투자자 A가 콜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ABC 주식을 주당 50달러에 팔아야 하는 의무를 콜옵션의 만기일까지 지게 됩니다. 투자자 A는 콜옵션의 만기일 전까지 아무 때나 옵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당 50달러의 ABC 주식을 투자자 B로부터 살수 있습니다. 투자자 A는 콜옵션 권리 행사를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만약 투자자 a가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자 b도 주식을 투자자 a에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a가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투자자 b는 반드시 abc 주식을 주당 50달러의 투자자 a에게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abc 주식 가격이 53달러로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행사가격이 50달러인 콜옵션은 내 가격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투자자 A가 콜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3달러가 할인된 50달러의 ABC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콜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이 주식가격의 상승에 베팅하였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내 가격에 있는 콜옵션 매수자는 거래되는 주식가격보다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투자자 b는 200달러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에 abc 주식을 주당 50달러의 투자자 a에게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콜옵션 만기일 전에 주식가격이 반대로 45달러까지 하락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콜옵션은 외가격에 있다고 말합니다 외가격에 있는 옵션은 만기일에 아무런 가치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a는 주식을 시장에서 45달러에 살수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해서 50달러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가격이 기대와 달리 하락할 경우 투자자 A는 투자자 B에게 지불했던 프리미엄을 잃게 되는데 이는 콜옵션을 매도했던 투자자 B가 원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투자자 B는 만기일에 옵션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취했던 프리미엄 200달러가 수익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예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옵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옵션 투자자들은 옵션의 권리를 행사하여 실제로 주식을 사거나 팔 생각이 없습니다. 옵션 계약은 옵션 계약이 만료되는 만기일 전까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익을 확정하기 위해 옵션 가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할 경우 옵션 계약을 청산합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자는 옵션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만기일 전의 수익으로 옵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옵션 매도자는 만기일 전에 옵션의 가치가 더 낮아져서 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만기일에 옵션이 가치가 없이 소멸돼서 수취했던 프리미엄을 최종 수익으로 확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옵션의 가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변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수는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옵션 계약의 만료일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가격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내재변동성입니다. 이세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옵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풋옵션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 상황과 비교를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기초 자산은 자동차입니다. 더 값비싼 자동차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만약 당신이 페라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요타 캠리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기간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겠죠.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보다 6개월마다 지불하는 보험료가 당연히 더 비싸겠죠.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 경험이 없는 젊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옵션 계약 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옵션 계약에도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당 10달러 주식보다 주당 500달러 주식의 옵션 가격이 더 비싼 경향을 보입니다.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시간이 오래 남아 있을수록 옵션 가격은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내재변동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보다 더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테크 관련 주식들은 투자 세계에서 운전 경험이 없는 젊은 운전자처럼 취급받습니다 반면에 배당을 정기적으로 주는 블루칩 종목들은 숙련된 운전자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가 옵션 거래로부터 어떻게 잠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만으로 주식옵션 거래 방법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옵션 거래는 고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좀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거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